안녕하세요. 김치 수락환입니다. 오늘은 홍어과 설탕만 있으면 되는 사과정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과는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에 씻어서 준비를했습니다사과정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준비해 줄게요. 물 300ml에 15g의 소금을 넣어줍니다. 자, 너는 옆에서 이걸 젓고 있거라. 이리운. 동생이 소금물을 잘 녹이는 동안 저는 사과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시끄러우니께. 이렇게 사과 심지 도려내는 게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과 씨에는 독이 있어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맨첫 번째 장은 안 이쁘니까 빼주고요. 다음 거부터 5mm 이내로 썰어줍니다. 아, 어, 요 남은 거는 제 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난졸여가지고 사과 파이 만들라 그랬는데 시르면 말고 시비 누나야 응. 그언니이 거. 것 같아 어떻게 네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실? 오케이 도사나랑 힘! 핫! 되 근데 생각보다 안, 거세, 안 들어가는데? 근데 안쪽은 안 됐어 큰일 났다 뭐? 네가 제대로 중앙을 못들었네 응. 이런 경우 반을 갈라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반은 가른 거는 또 가른 것대로 반달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웃음> 배달 모양이 배우 많아질 예정입니다 오, 생각보다 중앙떡는 게 어려운데? 내가 잘한 거지 스킬의 차이랄까나? 너무 부럽다 사과가 너무 얇게 썰어지면 바스라져서 전과의 그 쫀득쫀득함이 없어요 호목이 없으면 은 그냥 일반 부사나 뭐 다른 종류의 사과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 호목의 새콤함이 좋아서 호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서 정리해둔 사과를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찜기에 이렇게 실리콘 시트가 없을 때는 면보에 물을 적셔서 놔주시면 됩니다 사과 물을 잘 빼서 사과가 겹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기 빼주는 좋은 조그으로도만 전에 아주 훌륭하고 만전해아 자꾸 입에 들어가려고 그래 <웃음> 맛있지? 음, 그런 의미에서 맛스트는 네이버 한거 예쁘게 잘 쌓아 놓은 사과는 찜기에서 이거는 좀 겹쳐놨기 때문에 5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쪄진 사과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웃음> 제발. 그만 먹어줬으면. <웃음> <이> 김이상궁아. <웃음> 설탕을 잘 묻힌 사과는 60에서 70도로 맞추고 5시간에서 6시간 집에 있는 건조기에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텐데 쫀득쫀득하게 마르면 된 거예요 가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설탕물 떨어져! 빨리빨리! 이렇게 아... 설탕물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요 파는 죽고 가야지! 새파은 달라고! 다 말려진 사과정과를 조심히 뜯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아, 맛있단 말이야! 음. 어떤 거 먹으면 돼? 뭘 봐! 안 예쁜 거 먹을게, 양심삼. 무쳤다 음. 맛있지? 응. 음. 림아, 음? 음? 밥값 해라. 치워. 음. 이거 우리 열심히 닦아야 돼. 어, 어떻게 닦아, 이거? 긁어내야지, 나. 이렇게? 어. 먹어봐. 사과 사탕이다. 아, 아,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웃음> 5kg로 전과를 다 만들었어요 5kg 만드는데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해도 된다 난치킨는 <웃음> 아니야 다물어 <웃음> 만들 때 주의사항 사과를 겹쳐서 찌게 되면 은 여기에 색이 물든 게 보이죠? 나는 하얀색 빨간색이 극명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안겹치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찌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찌고 난 다음에 잘 펼쳐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안 들고 이쁘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이쁘다고 생각이 돼요 썰다가 한 2mm 정도였던 거거든요 얘네들은 너무 얇아요 쫀득쫀득한 느낌도 별로 없고 저는 5mm를 추천드릴게요 5mm가 도톰한 게 아주 맛있어요. 아, 남은 꼬다리는 꼬다리대로 사과 처티니를 만들어서 드시고요. 사과가 많이 선물 들어왔다거나 질려서 못 먹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간식, 술안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